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한 간단하고 재미있는 미니게임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콜마이네임 게임 일명 양세찬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! 지금 바로 룰 설명 들어갑니다 상대방 머리 위에다가 모두가 알만한 제시어를 적습니다 이때 F4를 눌러 3인칭으로 둘러보면 반칙이니 조심해주세요 자기 위에 있는 제시어를 맞추기 위해서 순서대로 한 번씩 질문을 합니다. 단, 답변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선안 되겠죠? 답변을 듣고 난후 다시 자신의 차례가 오면 정답 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만에 하나 틀리게 된다면 거대한 뿅망치가 기다리고 있다니 정말 무시무시한 게임이 아닐 수 없겠죠? 이렇게 누가 먼저 본인의 제시어를 맞추느냐에 따라 승자가 결정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첫 판을 하실 김니아 댕댕이 요루루 앉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게임을 시작할 건데 김니아 쪽부터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제시어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시작! 하음. 네 이분은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요? 글쎄요. 직업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성우가 아닐까요? 음, 약간 성우? 그렇지. 음. 음. 어. 이 직업이라고 따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. 약간 약간 너무 좀 포괄적이라서 뭔가를 뭐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성우일 수도 있네요. 네, 댕댕이 님입니다. 질문하세요. 이 사람은 실존하는 사람인가요? 아 어... 어... 이게... 살아있을 수도 있고... 죽었을 <웃음> 아... 수도 있어요. 아 그러면 안 돼요. 지금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. 딱딱 따라 딱 받으셔야 딱 돼요. 이건 살아있습니다. 실존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. <웃음> 뭔 소리야. 거짓말하면 안 아니... 된다고! <웃음> 아니 저는 실제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. 아... 실제로? 어, 그래서... 어 실제로 없잖아요. 실존이라잖아요. 몰라 나는. <웃음> 실제로? <웃음> 알겠습니다. 어. 사람인가요? <웃음> 어, 사람인가? 이 사람. <웃음> 사람 아닌 사람입니다. 어, 아. 아 <웃음> 사람 아닌 사람. 음. 그렇죠. 그렇게 보면 사람이기도 하죠. 사람이죠. 결국엔 사람인데 이게 좀 애매해요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어. 그럼, 제 차례군요. 이분, 몇 살입니까? <웃음> 어, <웃음> 어. 거진, 뭐, 한, 4, 5년? 사셨지 않았나. 4, 5년이요? 아니, 맞아요. <웃음> 아닌가? 아니, 아니, 딱, 6년 됐습니다, 6년. 아, 예. 6살이시네. 6살이라고요? <웃음> 갑자기 머리에 혼동이 오기 시작하네. 제가? 제가 생각한 게 이게 아닐 텐데 아 이게 거짓말이 안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 말씀해 주셔야 돼요. 정확히 몇 살인데요? 6년! 6살이래요. 네. <웃음> 이 사람을 저희가 알고 있나요? 네! <웃음> 알고 있습니다. 뭐, 뭐 그렇게 자주 대화를 하지 않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. 뭔 <웃음> 소리야 <웃음> 이게 자주 대화를 하지 하려나... 않 <웃음> 정답! 정답? 댕댕이! 아입니다 땡. 너무 어려운데요. 정답. 네. 김리아 아니요. 땡. 정답. 진흙데 아닙니다. 땡. A few minutes later. 제 차례인가요? 저는 그러면 이분은 여잔가요? 여자 맞을걸요? 에? 가끔... 어,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<웃음> 여자예요. 아, 여자예요? 정답! 정답! 단묘! <웃음> 딩동댕동! <웃음> 나와주세요. 별거 없네. 이 사람 몇 살인가요? 좀 많이 먹었는데 몇 살이었더라? 어, 어디서의 어 나이를 묻는 거죠? 실제 나이요. 실제 나이 <웃음> 실제 나이요? 어.. 한 30살쯤 된거 같아요 30살쯤 됐다고? 정답 잉녀맨! 딩동댕동 오~~ 자, 정답 보세요 림리아님 아입... 진짜... <웃음> 아니 인물을 쓰는 게 아니었어요? 뭐? <웃음> 아닌데요? <웃음> 아닌데요? 전체적인 어... 단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알만한 그런 단어면 어... 돼요 어... 자 이번에는 꼴등했으니까 김니아부터 하세요 사람인가요?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입니다 사람 아, 저죠? 어, 음... 사람이죠? 이거부터 알아야 될거 같아 사람 맞죠? <웃음> 사람은 네. 아니에요 네 사람은 아니에요 아 사람 아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첫 질문은 그렇게밖에 물어볼 수게 없네 사람인가요? 어 사람 뭐. 아닙니다 예? 네? <웃음> 어... 일단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외계인이에요? 음, 네? 정확하게 말해줘야지 정답을 맞추니까 외계인입니다 이분이 자주 하던 말이 있나요? 자주 하던 말! 명대사 말하는 거죠? 네 어,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건 커피도 그만해? 어... 그 정도만 답변해드릴 수 있겠네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자라, 자라, 자라. 음... 네. 자라. 음. 먹는 건가? 그럼 무슨 맛이 날까? 이건 먹는. 나 어, 맛이 안 납니다. 이거 먹는 게 아니에요. 아. <웃음> 제 생각에는 먹는 건 아니지만 먹는 걸로 따지자면 껌 정도가 아닐까. 껌? <웃음> 네? <웃음> 어?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? 요 그게? <웃음> 뭔말이야이게 <웃음> 무슨 소리예요? 아, 니개소리아 <웃음> 이거 취소! 야, 먹는 건아니다알겠습니다 Much m u c 니 much l a t e 니 그럼 여자입니까네여자입니다 <웃음> 정답. 엄마. <웃음> <웃음> 동생동! 힝! 얘 너무 빨리 맞춰보라는데? 아 어, 쉬웠어 문제가 어? 여우님이 아니야 우리 너무 큰힌 트줬어 줬어. 아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해 어? 이것은? 저보다 나이가 많나요? 내가 훨씬요 한.. 한.. 한... 3000년? 3천... 물을... 3천... 3뭐더 살았을 <웃음> <순 웃음> 수도 네? 있고 뭐 잘못.. 모르겠... 수명까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외계인이다 보니까 더살 거예요 아마 우리보다는 보는 건가? 보는 건가요 이거? 보, 보, 네, 보? 보는 거예요. 아. 정답! 유튜브. 아! 뭐야, 영화도 아니고. Than a few later. 그냥 앞으로에서 그 시작하는 글자나 글자 수 이야기 해줘줘 서로. 괜찮네. 일단 음. 그 담현님의 글자 수는 세 개예요. 네? 세 개요? 세, 개, 세 개고.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. 저는. 여면님의 한국어로 하면 다섯, 다섯, 다섯 개. 영어로 는거야 페즈에 팔아? <웃음> 네? No. 아니요. 안 팔아요. 아 이거 뭐야? 서로 거... 앞글자만 <웃음> 알려줍시다. 앞글자 시작하는 거. 아! 난 너무 큰 힌트인데? 이거 말하면 다 바로 알지. 서로 너무 큰 힌트라서. 아 서로 큰 힌트긴 해. 그럼 먼저 들을래. 앞글자가 뭐예요? 타. 네? 타. 타요? 어. 타. 모르겠다. 네, <웃음> 담면이 말씀해주세요. 저거 제 거. 쇼야 쇼? 쇼? 예. 타. 타? 쇼? 타? 쇼? 타? <웃음> 쇼? 타? 타? 뭐였어 외계인? 타? 쇼? 아니 내가 아는 외계인은 없어! <웃음> 외계인 맞아? 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이 나는 감이 안 잡혀 사람도 아니고 뭔데 이거? 2,000 years later 음. 이거 응? 음. 혹시 응? 음. 피어로 영화에 나왔나요? 네! 정답! 정답 맞춰도 돼요? 아 맞춰야죠 뭐 어떡해 유명님 모르겠죠 아직? 아 몰라 난 정답! 쇼. 타노스! 딩동댕농! 아 뭐야 정답! <웃음> 아나 솔직하게 말했어 다! 돈 <웃음> 쇼... 냄새가 나고 <웃음> 쇼미도뭐니쇼미더머고 <더> <웃음> <안 웃음> <냄새를 웃음> 우는 거고 다섯 글자고? 앞이 쇼거 <웃음> 와, 이거 진짜 어렵다. 자, 어쨌든 여러분들 양색적 게임 해봤는데요. 좀, 좀, 좀 오래 걸렸네요. 네, 생각보다. <웃음> 맞추는 거 되게 어렵구나, 이거. 어쨌든,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, 구독하게 해주시고, 안녕히 계세요. 안녕.